처럼 한 손을 모기 위해 한 손을 다드랑이 이제 빼게 잡은 거예 그건 타이타잡당서 덤벙백 바로 까지 잡아주고 잡고, 이 다리 잡고 상대 가나를 펼치는 거 만들어서 돌면서이 다리를 잡아주는 이유는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 다리로 팔을 걸어주는 이유는 이 제대로 안되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야채 곱창을 먹으러 왔는데, 짜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었어요. 하우스 막걸리 맛있겠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 막걸리와 안주입니다. 이렇게 엽전을 못하고 있지만, 화이트한 수술을 자수로 넣으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 어, 어. 음. 어, 야,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지맛있와 응. 응. 와, 괜찮다 응. 그치 응. 와, 완전 괜찮아 신기하게 응. 그 응. 맛있는데 그래서 아,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어울리지? 짬바, 짬바, 짬바. 와. 맛맛맛 <웃음> 완전 이거는 진짜 여기 오면 이거는 무조건 꼭 먹어요 두부 스팸 김치. 괜찮네? 어우 딱로만 하고 딱, 딱 좋네요 완전.. 완전 소주 한주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네, 계란말이 네, 짜잔